안녕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치임식을 하기 전에부터 어떤 규제, 세금 완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또한 이치임식이 되면서도 또 한번 어떤 부동산 세제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자체를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을까, 내신 기대도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모든 뉴스들이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과,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완화 부분들. 반, 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뭐, 요런 정도로만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자체는 뭐, 뭐든지 공급을 한다 하는 것은 좋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세금 부분도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공산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해제를 좀 해줘야 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해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대구에 엄청난 물량이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 물량을 정부에서 쏟아 붓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부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아파트 상승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규제 지역 완화보다는 해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주택이나 상가주택 뭐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처음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시점이고 그리고 아파트로 해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1가구 2주택 3주택 기본적으로 세율을 보게 되면 저도 뭐 세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가구 2주택에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한다. 그럼 8%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어, 두채에서한채더 구입한다. 12%를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보통 우리가 통상가는 3.6%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통상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1층에 상가가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상가주택을 합해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다면 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1층 상가 2층 상가 나머지 3,4층이 다 주택 개념이고 또 신축으로 짓는 상가주택도 원룸 건물들도 대출 때문에 일정 상가를 넣는 거고 지는 다 다가구 주택 주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부분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짜리 원룸 건물을 산다 그럼 세금이 뭐 8% 입니다 1가구 1주택이 야뭐한 4% 정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은 나머지 뭐 8% 12% 그러면 10억짜리 원룸 건물 사면 8천만 원이 취득 세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뭐 다양하게 세금이 더 붙어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아파트는 공급이 되지만 주택 공급은 안된다 근데 요는 뭔가 하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외에 실제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의 할인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할인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경기도 쪽에 실제 미분양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할인 분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항상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도 다양하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은 브루커들이 엄청나게 많죠. 브루커들이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행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행사 자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파트,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시행사에서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비행사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뭐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서 그커들이 정말 뭐 사기를 칠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런 자체를 또 모른다면은 사실 부동산에서도 얼마든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상하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물어보죠. 일단 뭐 제가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은 저보다 워낙 더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조차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은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분들이 할인분양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시행사가 있고 그리고 신탁사, 시공사 뭐 이렇게 있죠.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와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 시공사 그리고 돈을 부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하는 분양 대행사가 있고요, 행사에서 분양까지 대부분 다 진행을 하는데, 이그 미분양 자체를 시행사 자체에서만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이공사와 신탁사 마찬가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자세하게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은 신탁사, 뭐 예를 들어서 은 계좌 자체가 대부분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 어, 아파트 업체고요 그리고 시행사에서 중간 역할을 다만 타서 분양을 하고 마진을 어느정도 먹는데 어, pf 로 일으키는 또 대주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미분양에 대해서 구입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 시행사에서 모든 것이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실제 진행을 하다가 자금이 여의치가 않는다면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고 가끔 가다가 잠수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미분양을 봤을 때는 대부분 미분양 자체가 승이었습니다. 악승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탁사에서 마진, 그 다음에 대주에서 마진, 비공사에서 마진을 다 가져가고 20% 가 남았다 30% 가 남았다 남아 있는 부분에서 시행사가 어느정도 돈을 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시공사든 시행사든 뭐 대주든 신탁사든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악성 미분양 이든 아니면 지금 악성 미분양 보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뭐 힘들 수 있죠. 근데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실거래가격 오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등기를 뒤보면 이제 매매된 거래 금액이 나오는 실거래제도가 어 바뀌면서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 아파트 매매가 얼마에 됐다 주택이 매매가 얼마에 됐다 등기를 확인하면 다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네 군데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게뭐 예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다 오픈해서 얘기를 했죠. 오픈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도 알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알려면 얼마든지 알수 있었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분양도 어느정도 오픈을 안하고 임 분양을 하더라도 당연히 오픈은 안합니다. 마트의 브랜드의 어떤 가치상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 판례에서는 기존에 먼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사실 고소고발을 해도 할인 분양을 했는 금액으로 다시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원래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브랜드 가치도 문제가 있고 여론이 시끄러지면 사실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분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오픈도 안할 뿐더러 미분양 할인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오픈을 안할 것이며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프로테지에 금액을 해주면서 미분양 할인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느정도 목에 차게 되면 사실 진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는 뭔가 하면 은 시행사를 가장 해서 이제 그렇게 미분양을 한다 그렇게 해서 뭐 통장을 대포통장 대포통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포통장 이런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죠 이 때문에 나부터 여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행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인사학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사 혼자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인탁사와 대주와 시공사가 다 합의가 돼야, 한 가지 미분양 할인이든, 모든 금액의 조율을 볼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려 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목석을 가려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뭐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뭐 죽인지 밥인지 사실 뭐 저도 모를 수 있으면 전혀 모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한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못모르고 이렇게 가입을 하거나 돈을 입금시키거나. 신탁사의 통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 돈을 떼이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모든 것은 시행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네군데 정도의 그 정도 합의가 다 돼야 되는 시점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도는 도에서는 항상 사기꾼이 생겨날 수 밖에 없어요 혹시나 제가 하는 음 에서 이렇게 뭐 대강 올려 드리는데요 사제뭐 대구는 이런게 좀덜 하겠지만 예전에 미군양이 많이 났는 경기도 쪽에서는 사실 이 치는 상황들이 많았고요 부동산도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상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현재에도 아 파트 투자가 아니라 상가나 상가주택으로 단타를 치는 사례들도 종종 있고 들리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농지, 어, 임야, 이런 거를 매매를 할때 사실 개를 붙는 분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4명 5명 모여서 우리 땅 하나 사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개주는 항상 부동산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괄 1억 씩 내서 5명이 5억짜리를 사기, 사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이게 다지우지 할수 있으니까 내 금액을 좀 낮춰 달라 실질적으로 5억에 대한 배분을 조금씩 1억 2천씩 이래 하면서 자기는 실제 금액을 뭐 6천만원 가지고 똑같은 배분으로 살수 있는 그런 그래 사례들도 있고요 항상 옆에 있는 지인의 말이 다 맞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지 만라내 말이 다맞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만큼만 알려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더 똑똑한 분들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변호사든 법무사든 다양한 친구와 지인들이 있고 그리고 사촌들까지도 부동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가지 뭐 경찰도 모르는 거는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봐도 완전히 몰라도 어느 정도 알아도 또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게 다 까질 것인데. 그것보다 더 똑똑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정도면 되겠지 그런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자에 무슨 일이 제가 하나 있어서 문 알아보다 보니까 실제 시행사나 부로구나 아니면은 시행사를 가장한 사람이나 아니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저조차도 어 일단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뭐 시행사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고 시공사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어, 건축도 마찬가지 모르면 건축업자 한테 뭐 물어보지만 지인이 10명 있다면 10명 다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 보면 은 저는 뭐 10명의 어느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같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저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계차, 재개발, 재건축, 장가지, 뭐, 지주택. 다양하게 물어보는데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머릿속에 들은, 그, 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있어도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미분양이라든지 재개발 정도는 대하는 지식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다기 때문에,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 예 f 나 마찬가지 시공사, 시행사, 어, 뭐 주주들, 뭐, 이런 모임들이 다 있는데요. 요는 조금 모르면 사돈의 팔천까지 동원해서 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수를 한번씩 보게 되면 어 재개발에 된 아파트 그 다음에 지주택에 된 아파트 그런 문제로 유수에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 되겠지 하는 하는 아니겠지 가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은 무조건 주변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들은 그냥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시행사가 모든 걸다가지오지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양회사에서는 분양대행사를 또 해서 분양을 맞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전화 오셔갖고 일종 주거지역인데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뭐 2천만원인데 저한테 3천만원을 준답니다.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정말 저도 다양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물론 일정 주구 지역에 돈을 많이 주고 산다면 팔아라 저는 뭐 그게 정답입니다 시도보다더 준다는데 당연히 팔아야죠. 팔면서 정확하게 계약서만 작성이 된다면 문제가 없고요. 받을 돈만 정확하게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는 우리가 계약서라 하는 게 들어가고 계약서의 특약상이라 하는 게 들어가죠. 계약서의 특약상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보다 우선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똑똑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 들때 보험 마이 글씨 적혀갖고 그거 우리 다안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대출받을 때좀 조그마하게 글씨 적히는 거다안 읽어봅니다. 근데 뭐 믿고 합니까? 아이고 사기치겠나 싶어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읽어본들 그걸 또 체크를 해서 안하면 몸이 안 들어가져요. 뭐라고뭐다 읽어본들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체크를 아내가 국회 승인을 안하면 대출을 안 해줘요. 우긴 거죠.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고. 금리 자체도 마찬가지 변동금리냐? 고정 금냐 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정 금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요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근데 은행에서는 어쩝니까 기본적으로 변동 금리를 쓰게끔 꽃이죠 네, 변동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 금액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금리를 쓰게끔 우리가 대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꼬시기 때문에 그런 꼬신발이에 우린 또 어떻게 대출를 해야 되냐 삽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대출을 쓴다면 고정금리를 쓰는 게 정확한 맞는 건데 은행에서는 변동금리로 원하면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타협을 좀 보게 되면 변동금리도 가격을 더 낮춰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그것도 물론 어, 우리가 은행도 뭐 지점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고 뭐 마찬가지 금고에도 이사가 있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담당하는 당자보다는 아무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면 은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겠죠. 아무튼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그걸 볼수 있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어떤 아파트를 사냐 못 사냐에 따라 돈을 벌수 있냐 못 버냐 어느 시점에 아파트를 사고 얼마나 저렴하게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위로에 서 있는 시점의 시작입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여기저기 던져 놨다가 한개 약간 손해보도딴 데서 대박 터지면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진짜 되겠나? 걱정하다가 못하고. 금액 뛰고 나면 금액 뛰어서 배 아파서 못 사고. 언젠간 내리겠지 안 내려요. 안 내려서 평생 또못 사고. 뭐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래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고, 또 버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잘 벌고, 그런 것도 결국은 정보고, 주변에 지인이 얼마나 있냐, 없냐냐. 그런 차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와임은 또다, 뭐, 많아, 거늘죠. 그래가 예전에 실제 뉴스에 보면 아파트 투자 투기로 진짜 자살했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런가 하나 때문에. 어뭐 굳이 죽을 필요까지 아 있겠습니까? 세상살이 살다 보면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 있고 나쁜 날이 있다 보면 좋은 날이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이라 나는 맨날 나쁜 날만 있더라. 그 사람은 노력을 안 했을 수 있고 정보가 그만큼 없을 수 있고 그만큼 주변에 지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고 혹여나 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내면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재개발 이든 재건축 이든 부동산 이든 이분양 아파트 든 분양 상가 든 저는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올려 드리고요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급히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옆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금매고 장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상을 다 보시고 정말 모르겠다 싶어서 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상 한두편 보고 전화번호 막 찾는 게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전화번호 앞에 있는 거 다시 아프니까 그거 막 찾아가 전화하지 마세요 얘기 딱 해보면 영상이 다 올려 놓은 내용들인데 분명히 영상을 안 봤어요 몰라요 예안 네, 봤다는 거죠 영상만 보면 아, 이해가 좀될 건데 저도 뭐 서울말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흥범하게 주변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단어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 들으실 것 같은데 영상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꼭제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라도 좀 보시고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뭐 그래 물어보시는거나 충분히 답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기존에 아무튼 기존의 기회를 못 잡았는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기회를 잡았는 분들은 아불 쓰리 불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올수 있기 때문에 또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뭐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뭐 내용을 적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이 요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요정도 방송 뿐이 못하는 거겠죠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이고 도움이 안되는 분들은 똑똑한 교수를 찾아가서 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혹여나 해서 뭐 먼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거니까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지만 저한테는 다양한 전화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난 아무튼 저도 지금 유튜브로 이래 영상을 올리 보면은 조회수가 많음에도 좋아요가 별로 없는 게에 있는 반면에 조회수가 별로 없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눌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좋아요 자체가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좋아요 하나 눌러줄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조회수는 많은데 좋아요 이런 거안누르더라고요그 좋아요 눌러갖고 저한테 돈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그래 뭐 이제 들보시고 아, 이거 좋네, 하면서 좋아, 누르고, 이거 실내 싫어요, 또 누르고, 뭐 그런 거니까, 이왕이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는 팡팡 눌러주세요, 팡팡. 그리고 구독을 안 하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60% 되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에 나 나오니까, 이왕이면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눌러주세요, 누른다고. 음.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단지 구독, 좋아요가 많이 눌러주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우리 블로그처럼, 카페, 회원수 많으면 상위에 무슨 글을 쓰면 노출이 되는 것처럼, 향후 제가 더 발전될 수 있고, 유튜브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공짜로 해야 될 거는 뭐 그런 거 정도 좀 하시면, 더 고급 정보, 저도 물어보고, 리트는 항상 없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입으로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